2022년 신울트라맨이 개봉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은 1966년부터 현재까지 울트라맨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죠. 일본에선 대표적인 히어로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울트라맨 8와 8호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울트라맨 시리즈의 역사적인 첫 작품이자 우리가 몰랐던 초대 울트라맨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지구에 정체불명의 구슬들이 나타납니다. 과학특수대가 이 구슬을 감지했고 하야타 대원을 파견시키는데 구슬을 발견하자 추격을 시작하죠. 파란 구슬이 호수에 정착하였고 하야타 대원은 급히 자리를 피하려는데 그 순간 붉은 구슬과 충돌하고 맙니다. 위험을 감지한 과학특수대가 출동하지만 하야타는 이미 죽어있었죠. 그때 붉은 구슬이 염력을 사용해 하야타를 끌어올리는데 붉은 구슬의 정체는 바로 울트라맨이었죠. 그리고 텔레파시를 통해 죽은 하야타에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우주에서 도망친 배무라를 추격하던 중 지구까지 오게 된 것이며 하야타와의 충돌은 순전히 사고였다고 말하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울트라맨은 하야타에게 융합을 제안하며 새로운 생명을 주고 지구 평화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말하죠. 울트라맨의 구슬이 사라지고 동료 대원들이 뒤늦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밤새도록 구조작업을 했지만 하야타를 찾지 못했고 날이 밝자 호수에 있던 괴수 베무라가 나타납니다. 공격을 받은 베무라가 호수로 다시 숨어버리자 거학 특수대는 호수 안으로 직접 들어가 퇴치하려 하죠. 작전이 실행되기 전 갑자기 누군가 나타났는데 죽은 줄 알았던 헤야타 대현이었죠. 그리고 호수로 자창해서 들어가고. 위기의 순간 하야타는 울트라맨에게 받은 베타 캡슐을 사용하자 이렇게 베무라와 울트라맨의 역사적인 첫 대결이 시작됩니다. 괴물라는 파랑 구슬로 변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스페시오 광선을 맞고 죽습니다. 이후 하야타는 정체를 숨긴 채 위기 때마다 울트라맨으로 변신했고 수많은 괴수와 우주인들을 무찌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전부터 지구 정복을 노리고 있던 제톤 성인이 나타납니다. 세계 각국의 인공위성이 파괴되고 전세계는 혼란에 휩싸이죠. 제톤 성인들에 의해 지구 군대는 괴물되어 갔지만 과학 특수대의 활약으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제톤 성인 한 명이 과학 특수대에 잔입해 있었죠. 제톤 성인은 죽기 전 히든카드를 꺼내는데 울트라맨의 최종 보스 제톤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악명높은 생물이며 오로지 지구정복에 걸린 돌인 울트라맨을 제거하기 위해 40년간 제톤 성인을 훈련시킨 변기이죠. 지금까지 싸워왔던 존재들과 차원이 달랐고 울트라맨도 고전합니다. 울트라맨은 결국 패배합니다. 울트라맨이 쓰러졌지만 인간들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 각성했고 제톤을 무찌르는데 성공하죠. 그리고 쓰러진 울트라맨을 찾아오는 누군가 그는 울트라 형제 중 장남인 조피였습니다. 울트라맨은 하나 남은 생명을 하에타에게 준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려 했고 조피는 지구인을 사랑하는 울트라맨을 보고 감동합니다 결국 생명이 두 개였던 조피는 생명 중 하나를 하에타에게 준후 분리시킵니다. 살아난 하에타는 모든 기억을 잃었고 울트라맨은 조피와 함께 빛의 나라로 돌아가죠 1966년에 만들어진 울트라맨이었습니다. 화가 진행될수록 울트라맨의 디자인도 바뀌는데요. 첫번째 슈트는 잠수복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게 특징이죠. 그후 B타입과 C타입의 슈트도 나왔고 현재는 C타입의 디자인으로 등장합니다. 재밌는 점은 울트라맨 잭과 디자인이 비슷하며 여타 작품에선 초대 울트라맨과 잭을 구분하기 위해 일부러 A타입의 슈트를 등장시키기도 하죠. 다음 편은 울트라 세븐에 관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